공시지가의 한두배 내지 세배 작은 경우 한두배 정도 아니면 세배 정도 감정가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산다 공장을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낙찰을 받으면 손해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 손해보기 어려운 그런 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공장들을 볼 때에 항상 그 공시지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 없애는 것도 없애는 것이고 또한 가지 뭐냐면은 자, 공장은 땅에다가 공장 건물을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 건물은 시간이 지나가거나 또 어, 태풍이 마주 몹시 심하게 불거나 어, 불이 나거나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공장을, 공장을 그 바닥에 있는 그 토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같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공단들이 있잖아요. 어, 공단이, 공단에 공장이 있고 공단 옆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있는 공장에 땅값하고 공단 주변에 있는 공장에 땅값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공단 옆에 있는 공장보다도 공단 안에 있는 공장이 가격이 한2 30분 정도도 더 값이 더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단, 공단 안에 있는 그 공장들은 물론 그 관리비도 내고 하겠죠. 아, 그러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 또 많은 또 혜택 도 받고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낙찰을 받으면은 공장투자 같은 경우에 손해볼 일이 거의 전혀 없어요. 이런 하나 이제 그 뭐, 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고. 또공산 같은 그런 경우에도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낙찰할 때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그 부분은 뭐냐면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냐는 하거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나갈 그 교재 중에서 하나 다음 주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산에 이제 신공항 앞에 있는 임야가 지금 18,000 평인가 이제 경매 나와 있는데. 이게 건전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뭐, 제가 놀랐어요. 건전한그 설정이 뭐, 300 몇십억이 되어 있는데, 땅값이 지금 한 40억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말이죠. 지금 신공항 그 안에, 이미 그,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신공항 안에 이미 들어가는 땅이에요. 보상받는 땅이죠. 보상을 얼마나 받을까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네, 지금, 이제, 45억에서 한번 유찰돼서 3 2여인가 되는데, 근저당구 설정은 그보다 뭐 10배, 11배 정도 이렇게 되 있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이 근저당구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동산을, 공장 같은 부동산, 혹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의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됩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가지고서 은행이 손해를 보고 근전한고 설정해 주면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IMF 오기 전에는 정부가 대출해 주라고 하면 은행이 해줬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0억짜리 부동산에 뭐 10억 근절하 설정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요새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자, 대, 담당 대리 도장 찍는 사람부터 책임이에요. 음?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함부로 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건전당권 설정을 하면서 은행들이 그 공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척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